드디어 목빠지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이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한글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아아아아을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리고, 와 이게 영상으로만 봤던 오 제대 아. a breath of the w i 아 안돼. <목소리> 어... 어이 와 이거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? 아니야 처음이라서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어. 어. 저거를.. 이거, 이거 때려야 되나? 아 때려야 되네. 헤헤 병신아 병신아 나는 니에 있지롱. 해 명산한 th로 오오 셔트 셔트 셔트 오 이거 오, 왜 이렇게 빨라 오야 거의 야 마감 관살폰데 이거 어 안돼 아니 너무 짧은데 이거 두 개를 가져와야 되네 그럼 두 개를 이, 이거 밀수 있나 오 가자 가자 <웃음>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예, 얘 야, 저, 저, 저, 저, 쪽은 아니고. 어 저, 거 저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저, 저, 하지마 이 새끼야 그럼 이것도 베어지나 어? 진짜네 그러면은 설마 저 다리에 이어지는 것도 어? 안녕히 계세요 세워지는 거니 어? 핵글라이더는 이런게 높은 곳에서 일단 이렇게 뛰어내려야지 아우~~ 좋아 새로운 세계로 간다~~ 야 안되겠네 이거 야야내비으로또 빨리 라 서라. 똑바로 써라구 앗 아, 뜨거 오버야!! 나피 만피 아니었냐?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이숙이지는게 오, 씨발, 뭐야? 와 잉? 먹였는데, 음, 맵이 세계관이 점점 방대지네. 깜짝 놀랬지 이곳은 수호장 시몬이 아니라 나지롱 체키 체키 이녀석 어디서 귀여운 척을 <웃음> 저기 위에 보면요 저거에 당가사당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하... 아들로 아! 드디어 다 와서. 쌍둥이의 기억 짝이 되는 사당의 기억이 이 사당이 해답이 되고 이 사당의 기억이 짝이 되는 사당의 해답이 되니 맞추는 건가? 아니야 소리가 안나 대칭 짝이 되도록 그렇게 맞추라는 것도 있는데 맞은편에 사 하나 있는데 그게 이지까어 정말요? 짝이 되는 사당의 기억이 이사당이 해당. 아, 어 그런가? 그럼 나 여기 이런 시바 다시 여기 와야 돼? 그러면은? 어? 사진 찍어 빨리. 자, <웃음> 저 저수 저수 지에 뛰어들어 그 용기를 보여라. 좋아 그 용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해. 함성, 건초가 벌써. Call you, y o u r n t h e r So, what the <artists> s p l e m e n s I n t o w I o t o I t h o w I t k o w I t I t n d I n I t I n k o t I n t t n d I n I t I n k I t w I d o I t o I t Two hours later. 제발, 최고죠! 와다이 가자, 가자, 제발, 형, 제발, 형, 제발. 요 제발! 아! 아!